자 우리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자고 있나서 목이 완전히 지금 잠겨있는 상태네요 어자 오늘은요 우리 신도라이프 이야기로 오랜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신도라이프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신도라이프가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이 되면서 우리 신도라이프에 새롭게 생겨난 혈통 센고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며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신규 코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센고쿠? 센고쿠. 음... 아마 그 저작권상으로 이름이 원래는 센고쿠가 아니고 다른 거일텐데요. 저는 이 센고쿠가 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루토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 동술로 따지면 은윤네사륜안 사륜안, 만화경사료한 그리고 배각, 윤해완, 혈룡한, 전생한 있고요. 그리고 보르토에서는 정한이 존재합니다. 어, 전생 같은 경우는 저번에 탱고쿠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생고쿠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어, 혈통이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어떤 건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생고쿠라는 이름의 새로운 어... 혈통, 새로운 혈통이고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모양을 봤을 때는 그 탱고쿠였던 전생아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어떤 게 닮은 게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어, 저는 잘 모르겠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건지 네, 댓글로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이 탱고쿠에 대해 이 센고쿠 센고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작권 때문에 센고쿠로 이름이 바뀐 건데 사실상 센고쿠도 원피스에서 있는 이름 아닌가? 뭐지 <웃음> 스펠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생고쿠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이는 적의 생고쿠가 스킬을 쓴것 같은데 우 뭐야 멋있는데? 오, 이야 이게 뭐야 이번에 굉장히 멋있게 음, 사무라이로 등장을 하게 되네요 음, 이걸 왜사무라이라 이름을 원래 쓰사 놓은데 이름이 사무라이로 바뀌어서 사무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모습은 진짜 멋있다 지금까지 나왔었던 것들이랑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별로 그렇게 막 멋있다 와 대박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 거는 보면서 와 대박이다 라고 할 정도네요 와 진짜 멋있다 짠 일단 와 뭐야! 오! 이게 새로 나온 그 무기인가 보다 내데 이번에 무기도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방금 그게 아마 새로 나온 무기가 아닐까? 라는 추측을좀 해봅니다 음... 일단은 스킬을 쓰는 게 등장을 하네요 우와! <웃음> 와 진짜 멋있다 와. 제가 이 생고파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사실상 정확한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라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이랑 그리고 그 지금 모습 그 이미지만 보셔도 모두 아시겠지만 빨간 색깔로 네, 이번에는 아예 빨간 색깔로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탱고쿠 그전생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등장을 해서 그 스킬에서도 파란색으로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등장을 해서 빨간색 모양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 확실히 되게 기존에 있었던 거랑은 좀차별점을준것 같아요 음... 2021년에 2021년이 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업데이트를 한 신도라이프 인데요 다른 게임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제가 하는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나 입양하세요 올스타 타워 디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업데이트 상황이 없었는데 2021년을 처음으로 업데이트 한 게임으로 신도라이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자, 저는 지금 목이 담긴 상태라서 말을 하기 좀 힘들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코드 알려드리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본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좀 쉬었다가 와야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코드는요. 2021년에 맞이해서 등장한 코드고요. 2021 N3W Year Bowl. 2021년 새로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저... 근데요, 운영자님들 코드가 안 써지는데요. 어, 어라, 저, 저 이거 영상 올라온 지한 4... 한 4분 됐거든요. 운영자님, 음, 몰라 한지 한 4분에서 5분 됐는데 어... 아 적혀있네 언니 버 s 온0022 어, 업데이트 그러니까요 영상을 올려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코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야만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 올리기 시점에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네 그런 것 같네요. 어 뭐야? 아, 그러면 뭐지? 지금 사용이 안 되는 코드잖아요. <웃음> 아이 뭐야? 음. 그래도 영상으로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신규 코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은 안 되지만 신규 코드는 맞고요. 아마 우리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어이 영상을 보시면은 네. 슬슬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신규 생고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제가 생고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댓글로 네, 이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은 캠이 없고 제가 목이 잠긴 상태라서 말을 잘 못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번에 또 다양한 영상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나른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